두명다결혼은 늦게 해야 돼요 원래는 3대 때 우리가 결혼 못하게 하거든 사실 근데 올해수에 만약에 결혼을 하면 이혼수가 따르긴 해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적이야 그리고 홍염살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많이 들어오지 여자 조심을 많이 해야지 여자 같은 경우는 사람을 좀못 믿는 그의심경이 있지 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산에 못 사는 소리가 나와야 돼충이 많단 말이야 상충 이렇게 좋게 보일지 몰라도 이다해이다해가 많이 맞춰줘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 입니다 우리 저희가 오늘 궁합을 한명 가져왔어요 네 궁합 좀 봐주세요 네 갑자생에 나는 다시 오르고 여리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삼재 이 여자 또한 삼재 그래서 원래는 올해 운기가 그렇게 좋은 운기는 아니지 부부는 아닌 것 같고 두 명당 결혼은 늦게 해야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7, 8년? 멈춰 있는 것 같아 이 남자는 활동이 뜸하다 소리가 나와 본인이 뭔가 잘못을 해서 멈춰 있는 것가요 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했대 자꾸 그렇게 나와 이 사주가 그래 쭉 올라가 이렇게 한 방에 확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굴곡이 많은 사주야 쉽게 얘기하면 둘이 갈등은 없어요 지금 그래도 만난 지가 꽤된 것처럼 보여져요 두분다결혼안한 것처럼 나오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혼인의 문이 열렸지 여자 같은 경우는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해운년이야꽤 오래 만난 커플이에요 그들이 음. 근데 아무튼 그동안에 갈등은 좀 없었을까요? 잘 가다가 이 저기 커플이 잠깐 공방수가 있어야 돼요 어, 한 3년 전부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든지 다시 붙든지 네. 그러는 수란 말이에요. 지금은 잘지내는 음. 상황처럼 음. 보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3대 때 우리가 결혼 못하냐는저 사실. 아. 근데 올해 수에 만약에 결혼을 하면 는 개월 정도는하는 하, 다가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는에못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이이 연애를 8년이나 했어요. 네,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결혼을 한대요, 갑자기. 그래서, 왜 이번 연애 갑자기 하는 건지. 헤어질 계기가 몇번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된것 같아. 근데 혼전의 임신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아, 오래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것 같아. 이 남자 사주가 굉장히 인기적이야. 그래서, 음. 방송에서는 이렇게 좋게 보일지 몰라도 이다해이다해가 많이 맞춰줘야지 남자를 어... 그리고 홍염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좀 여자 조심을 많이 해야지 아 남자? 어, 어, 어. 그거... 여자가 많이 들어오지 어떻게 보면 외골수기 때문에 보수적이기도 하고 바람피거나 막 이런 거는 자기가 좀 싫어하지 그런 거는 어... 여자 같은 경우는 네. 바람피고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사람을 좀못 믿는 그런 심성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네네. 남자한테 이렇게 십사리 정을 주고 어. 그러는 성격은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활동 같은 면에서는? 이다혜 씨가 더 많이 해야지. 이 음.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조금씩 활동할 수 있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부부 결혼하면 좀 조심할 점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고 일단은 1년, 2년, 3년을 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혼수를 좀... 그래야 막을 수가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많이 맞춰준다 그랬잖아. 스트레스가 얘가 많아, 여자가. 오래 만났다 하더라도, 연애 운하고 결혼 운하고는 좀 틀려요. 충이 많단 말이야. 상충. 자꾸 부닥치는 거. 그래서 충이 있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그거를 잘 유지를 해야 100년 해로를 할수 있다. 삼재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좀 이용수가 따르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네.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